굿잠! 원래 눈사람인데? 눈사람 항상 신나게 또 인사를 또 해주는게 인지상자나이가 구름이 형님 만나세요 그래야 또 오시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죠. 또 추천과 좋아요 보답 오시겠죠? 우리 그럼 있나딱 봐도 건 없다 우리 씨. 기피턴이구만. 윈치 없었으면 뭐잘 뻔했노.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, 한 번에 올라왔다. 오른쪽에 있는데? 아, 오른쪽 보고 있을까? 이렇게 소통이 안될 때는. 아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Holy shit. 다른 데가 빨리 오나? 와, 광전 과정이 그 혼자. 아까 구사석에할거그랬네데요 검에서 말릴 줄 몰랐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또고서 오고 그래도 아직 질것 같진 않다 공개해서 또 야무지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아, 정말 왔다. 삥, 삥사리. 아, 이 채팅 안 쳐진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SV 그냥 할걸? 어째 한판은 또 이거 적응기간이 가야 어 되는데 방금 말 취소 자 집중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다. 정신 일도 하사불성. 정신에 집중하면 막... 안 되는 게 없다. 이 말이야. 보이나? 와우, 동양님 안녕하세요? 이거 따야되는데? 이거 지면 6대3 되는데? 자 과연? 오 나이스! 뭐야 하드키리 형지가 30개 찍겠다. 이거, 어, 이거는 뭔데? 오늘 우리 함께 하지 못했구먼 놀래니 어. 아 그래 바소리다 들었어 돌려왔구나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검을 빼러 왔어. 아, 이거 제대로 갔다. 유케の方, 선배, 비미스. 어? 아 진짜 이거 죽었으면 진짜. 가리바 요시. 아야야 뭐여 뭐여 뭐여 뭐, 뭐. 아구니 아구니 승리 형 되게 암살자처럼잘 오신다 요시 이거지 저요? 다른 사람이죠? 아뇨 맞는데요 라고 할 뻔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요? 목소리가 아, 아예 다르지 않나? 동우님도 실력도 제가 한참. 오 이거. 실력도 제가 한참 밀리고. 반반반. 게 아, 아 스페셜 각 나왔는데 희장님 받났다 삥 날라오죠? 딱 피해주면서 또 날라오죠? 피해주면서 바닥 삥 두개 까주고 요렇그럼 녹박포 하나 굴려주고 문제기 하나 있다. 그냥 눈에 와서 싸웁시다 여러분. 에이, 안 되겠어. 굿! 잡! 원래 눈사람인데? <목소리> 눈사람 늦게왔다 꼬레이다 가비 빈이 아직 있어? 안돼안 돼! 안 돼! 아아하 여기까지인가? 제발 아니라고 얘기해줘 제발 아니라고 얘기해줘요